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간단한 거를 설명드리려고 왔는데 제가 최근에 실링 왁스 영상 요것들을 올릴 때마다 사용 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거의 실링 왁스 영상 올 때마다 한 번씩은 받았던 것 같은데 질문을 요 사용한 펜을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건데 그냥 문구점에서 페인트 마카 구매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두 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게 파버 카스텔 거예요. 파버 카스텔 아티스트 펜 금색과 은색입니다. 은색이랑 금색이고, 그냥 페인트 마카예요, 마카. 마커. 요런 거? 페인트 마카기 때문에, 이런 실링 왁스 위에 해도, 색이 잘 나오거든요. 뭐 이거를 예제로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는 금색을 칠해볼게요. 이런 느낌 이렇게 두고 말리면 지워지지도 않고 예뻐요. 진짜 예뻐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긴 한데 사실 평소에는 크게 쓸 일이 없었거든요, 이 페인트 마카가. 근데 이번에 실링 왁스 아트 시작하고 나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동네 문구점에서 샀는데 아마 알파 문고 이런 큰 문구점 가면 은 보통 다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이렇게 핑크 보라? 핑크 보라색도 있고 뭐 요렇게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큰 문구점 가면은 페인트 마카 종류 굉장히 많고 많이 팔거든요 여러분 취향에 맞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 보여드리면 요거 요거 같은 경우는 귀엽죠 이거는 이 노란색 페인트 마카를 사용해서 칠해줬어요 이런식으로 페인트 마카와 실링 왁스를 같이 사용하면 굉장히 다양하고 예쁜 여러가지 실링 왁스 아트를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펜 문의 주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펜 소개 영상을 간단하게 찍었고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셔서 즐거운 실링 왁스 아트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빠이.